이제 운영 중인 카페24스토어를 내 유튜브 채널에 손쉽게 연결해 제품을 보다 간편하게 노출하고 유튜브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핑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채널의 스토어가 열리고 시청자분들은 채널로 들어와 스토어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동영상의 최종화면에 제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동영상 및 실시간 스트리밍에 제품을 태그해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시간 채팅에 제품을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채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수익창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채널의 시청자층이 아동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번째 유튜브 채널 수익창출 정책을 위반하거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으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수익창출로 들어가서 쇼핑을 클릭한 후 스토어 연결을 클릭합니다 카페24를 선택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파랑색글씨의 카페24로 이동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스토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카페24 회원가입 및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카페24 쇼핑몰 만들기를 검색하시면 많은 분들이 쉽게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